남학생 중에서 음. 두 분단에서 반장을 뽑은데 남학생이 총 4명 이 있으니까 음. 같은 대표를 뽑으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음. 3을 해주면 남학생에서 총 6가지 경우가 있고 여 학생에서도 두 분단에서 뽑으니까 3에서 음. 2개를 음. 더해주면 9가지 경우가 나와요 땡! 응? 자, 어디서 쓰셨을지 아, 고민해 봅시다. 곱해 줘요? 음, 왜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일까요? 음, 뭐? 더하면, 값, 더, 하면... 음. 가... 어... 아, 동시에 하는 경우니까. <웃음> <웃음> 동시에 단장을 뽑는 경우에 서곱해주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.